아직 크리스마스 이천 남았는데 뭐 남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이걸로 할수 있으면지 모르겠네. 지금 퇴근하려면 이제 3시간 남았으니까 3시간 동안 준비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괜찮나? 저 원래 이렇게 이벤트 하는 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. 프로포즈 할 때도 이벤트는 절대 하지 마라. 풍선 이런 거 꺼내지도 말라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됐네요. 지금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프라닭 치킨을 시켰기 때문에 퇴근할 시간에 맞춰서 딱 오면은 <웃음> 될것 같아. 준비는 다 됐는데 사람이 안와아왜하필또 이런 날 여기를 해? 네? 남친이 제일 좋아하는 메뉴를 시켰는데 사람이 안와 엄청나 41분이니까 2분 남았습니다. <웃음> 뽀뽀야 뭐라고 해 이렇게. 얼마나 기다렸는지 안하고 뽀야 아유 이 진짜 자기가 이번에 되고 뭐야 크리스마스 분위기 안간다고 오고 존재했다 왜 이렇게 많이 했어 뭘 많이 해 이거 혼자 2시간밖에 안 걸렸어 아 무슨 2시간 했래 <웃음> 아, 잘 모르겠는데 <웃음> <웃음> 아유, <웃음> 왜 이렇게 아유. 반응이 시큰둥해 얼마 내가. 아니, 기다렸는데. 아픈데, 아픈데, 자꾸 이런 걸 왜. 뭘, 아니, 아니야, 안 아픈데. 아, 진짜, 장난스러 어디서 는 거야? 어, 이거. 다이소에서 알렸는데, 없는 거야. 그래서 홍대까지 컸죠. 너무 어. 홍대까지. <웃음> 아니, 다이소를 두번째들어는데다큰 자리인 거야, 요즘 지금, 지금. 다들 준비한번 하고, 그래고 어? 어? 나 이거 처음 해봐 나이벤트에 진짜 싫어하는거든? 근데 뭔가 처 크리스마스니까 해 이렇게 해 키스 위에 23, 24시간 <웃음> 빨리 밥 먹자 응? 에? 씻고 먹을 거야? 책은 내일 이렇게 해볼게요 응? 나는 어떻 상관없잖아 그렇긴 한데 음... 치즈볼이 너무 <웃음> 지옥에서 온 치즈볼이야 <웃음> 빵놈이도 어디 봤지? 며칠 전부터 계속 그랬잖아 뭔가 크리스마스 분위기 안 난다고 요즘 진짜 오 아.. 아까 점심 먹을 때도 아. 불일해가지고 해야겠다 싶었지 원래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고 근데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하지 말아야겠다 했는데 오늘 왜? 근데 내일은, 내일 내일은 자기도 또 어차피 또 늦게 끝나고 나는 밖에 있고 나도 내일 일해야 돼서. 잠깐 미남아 쓰기. 이단주 왔어. 안된 내인사도안 하고 있어. 이 여기 있었거든 슬리퍼가. 봉사 나아지 <웃음> 이런 거막 오글거리는 거 싫어할까봐 엄청 걱정 많이 해. 오일거리네. 그치. 응. 근데. <웃음> 아, 근데 진짜 이런 거 처음 받아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받았어? 안 받아봤어? 이런 거는 한 번도 안 받아봤어. 그럼 어떤 건 받아봤어? 진짜 일반적인 선물. 네, <웃음> <야>, 재밌잖아. <웃음> <웃음> 됐다. 뛰는 거여기가 있으니까. 어차피 얼굴 어두워지지